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파워포인트 디자인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시나요? 음, 직접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뒤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뭔가 진짜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제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에 맞는 배경을 찾아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기는 힘들고 그럴 시간도 없으신 분들께 어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꼭 한번 끝까지 봐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어, 여기 있는 것들은요 지금 현재 다 이미지입니다 오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인데요 자, 이런 이미지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정말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분명히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어떠, 어디에서 어 다운로드 를 받았냐면요 바로 GetImageBank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 게티미지 뱅크 사이트가 요 어, 전체적으로 는다 유료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 자동결제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유료 이미지들을 보면 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많지만 저희는 이런 유료 이미지보다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SNS 블로그나 작업물이나 연구개시, 출판물, 재인쇄 등등 저작권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 하나당 하루에 3컷씩 월 90컷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음, 이미지를 검색을 해볼 건데 제가 배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배경이라고 치면요 와 진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쓸만한 배경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에는 이런 디자인들 을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시로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오! 자 이거 좋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JPEG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 동의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현재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이고요 여기에다 삽입을 해볼게요 삽입 그림을 누르시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에 집어 넣어 봤는데요 슬라이드에 집어 넣었더니 굉장히 작게 나오죠 자 이것을 대각선을 눌러서 크게 키워 주겠습니다 어 키워줬더니 오른쪽이 조금 비어 있네요 아왜그렇냐면 현재 이 슬라이드의 비율이 16대9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는 4대3 비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비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미지는 보통 저는 이미지를 상하좌우로 절대 편집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늘려서 그런데 이것만큼은 예외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 것이고요 왼쪽 상단이라든지 우측 상단에는 제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넣기 좋은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 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써봤고요 그리고 글꼴의 색상을 흰색으로 그리고 글꼴을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이제 안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것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디자인과 도형들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마우스를 여기 개체에 클릭하면 좋지만 바깥쪽에 클릭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선택이 돼서 뭔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이미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배경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박아버릴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게끔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새 슬라이드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무것도 없죠 슬라이드에 자 이것을 현재 복사합니다. Ctrl-C 컨트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 다양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음 그냥 따로 많이 설명해 드리진 않을게요 많이 선택하지 마시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마스터를 선택해 주신 뒤에 여기에 컨트롤 V를 누르는 겁니다 이미지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전체 슬라이드에 다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스터보기 닫기를 눌러주시면 모든 슬라이드를 만들 때마다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뒤에 슬라이드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집어 넣어서 표현해 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을 입력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하나 다 지우고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셔서 전체 슬라이드에 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말하냐면요. 두 번째에 있는 마스터에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개체 틀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체 틀 삽입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게 삽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준을 그냥 다 없애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을 흰색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체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 왼쪽 상단에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면 여기 에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여기에 그대로 제목만 오 이렇게 제목만 입력해도 되는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템플릿을 다운로드 잘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템플릿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